예정이래, 아우씨, 진짜. 만들어주셔서 꽂혀 있고 진짜 너무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잔잔한 음악 소리와 함께 조명도 너무 멋져 있다. 아 지금 이번에 계속 흘러나는 노래들이 저희들이 성숙한 노래. 맞아요. 맞아. 플레이리스트 지금 나오는 거는 누가 선택해 나. 아 나도 알아. 이은아 맞아. 잘안 들은 야 되니까 아 이거 아아아 지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잘어아 <웃음> 네, 유나가 나이도 안나 <웃음> 근데 이게 분게에 어, 소리가 잘 들어가는지는 잘. 잘 모르겠지만 게 되게 되게 되이렇게게시켰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이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아랑 되게 되게 저랑 양채나 같은 거고 저는 수박 주스를 시켜봤어요. 어, 진짜 맛있었어. 아, 나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응. 위에 수박 맛있겠다. 여러분들은 네, 아, 평소에는 뭐 자주 시키는 건가요? 사실막 몰라서 그런데. 당연히 알죠. 아.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하자. 철이가 아, 그래. 맞춰보고 그래? 얘기해 주자. 우리는 뭐 저희 중에서. 그데뭐 취향이라는 거는 막 하루 이틀 막 튀기 고 원래 저랑 영이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정말 많이 마셔요. 연습생들 진짜 연습생 정말 맛있어. 이렇게 큰 아이스 <웃음> 아메리카노 맞아 맞아. 진짜 싸움데 크게 요즘 많이 팔잖아. 요 그리고 우리 옛떡은 원래도 좀 음료를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달달한 달달한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카페에서는 주로 펄 들어간 음료를 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음? 그렇죠? 어 요즘 어나좀놀랬어 아가졸레아 아니 방금... 그게 아니라 펄아 잠깐만 진짜 재료 음 나는 남 수박도 재이에 대해 딱까놓 아니 가라고안왜 놀랬냐면 원래 저는 스무디 이런 거 얘기해 줄줄 알았는데 헐드랑 거 맞아. 요즘에 많이 그래서 간출력이 아주 좋았죠 음, 저는요 미안은 요즘에는 아메리카노에 시럽을 딱 조금 타서 그런 같아요 근데 이게 나 궁금한 게 아메리카노를 둘이 자주 마시잖아 저는 저랑 예진은 연습생 때못 마시다가 맞아 어,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저희도 아메리카노를 배웠거든요 솔직히 막 맛있어서 마신다기보다 음. 가볍게 마시기 좋아서 마시는데 맞아. 너는 자주 마시는 거랑 좋아하는 음료도 아메리카노야? 아니면 좋아하는 음료는 카페에서 막 따로 가끔씩 단거 땡겨서 때런 먹는 거야. 저희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잖아. 뭐지? 어, 좋아하는 <웃음> 음료 가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저는 항상 잔몽과 녹차 아이드 아 거기에 이 알로에를 넣서 그저그 맛지 그 맛지 그 맛지 그그그그 <웃음> 저희 <웃음> 이지가 정말 사랑하는. 맞은 저는 그맞 저는 저는 원래는 제가 느끼한 음료를 많이 못 마셨어서 펄 음료를 안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예전에는 근데 멤버들이 되게 어떤 아 미는 말까지 미안한데 어떤 분이 되게 재밌게 말씀주셨는데 다이아몬드가 한국어로 뭐더라 있지의비모 어머 <놀람> 나 완성 <되게. 웃음> <나 맛있어 웃음> 우리 있지 다이아몬드가 한국어로 뭔지 아세요 너내 취향 미치데 맞아. <웃음> 나맞찬가 유나는 달달하고 네. 스무디? 항상 늘 달콤하고 그런 거 좋아하고. <목소리> 칼로리 칼로리도 <목소리> 들어할거나과자들어 있거나 같은 거는 조리. 파인기가 아니면 내 오레오 부서져서 들어가거나. 그 맞죠. 저희가 그 맛집 브랜드에서 막치는대도 아, 네. 근데 윤아가 한번 시켰던 거 있어. 먹봤는데 아, 진짜, 진짜 맛 아, 진짜. 그 아, 나라이기와 파티를 나 나는 좋다 먹자마자 우선 가. 우선 달고 이제 심을 좀마맛있거저는 이런 거 원래 좋아하는데 음. 원래 맨날 하루에 한 번씩 그런 그런 거막프라치노 먹었는데 연습생 들어오고 나서더 많이 안먹저 아, 그것도. 음. 좋아. 아나 맞아 녹차 음, 녹차 진짜 좋아해 녹차 맛 뭔가 녹차는 원래 이렇게 티베트로 해서 잘안 먹었는데 요 근래 좀 많이 먹는 건데 디저트 류 진짜 오, 디저트 녹차. 류 말차 맛 녹차 맛 진짜 좋아해 이 녹차 프라푸노에 척고 음. 반 달아주시고 반 올려주시고 초코 드레스 카라멜 드레스 휘핑 올려주세요 그러면 <웃음> 페이지흔 들어가셔. 저희 좀 세세해줘. 고 <웃음> 우리 그 얘기하자. 오늘 저희가 어디 다녀왔게 요아맞네다녀올게요 아, 네. 어, 꿈과 희망이 네. 라든가. <웃음> 항상이 놀이고, 항놀이 놀이고. 항상이 놀 그리고 또 <웃음> 체력이 분네 저의 종이죠. <웃음> 맞아요저말 <웃음> 맞아. 그는 영감 형 끊어서 엄마랑 같이 맨날 갔었어요. 진짜, 진짜 과일 먹고 싶대. 저는 뭐지? 아, 전주에 살면은 사실 용인까지 오기가 아,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연습생 들어와서 연습생 친구들하고 진짜 쉴 때마다 갔던 것 같아요. 그냥 즐비들어 갔어. 왜 무서워? 나한테도 오라고 했거든. <웃음> 체령이한테 오라고 했는데 <웃음> 입 앞이라서 체령이 안 나온대. 저 그래서 연속으로 한번 포격 때 에버랜드 갔었었는데 연속으로 티익스프레스 일곱 번탔었어요 그때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눈길 속에서 그래서 이 사진 찍는 구간에 이제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그냥코즈 맞춰. 나한 번도 안 가봤어. 언니, 언니 못봤잖아어 나는... 그때 정영 언니가 저 같이 간 적이거든요. 차이스 언니 데뷔하기 전에. 좋지 그 프로그램 기 네, 전에 저는 안탈리고했는 드롭을 싫어하거든요. 지는그 네. 네. 느낌. 아. 근데 어쨌든 재밌게 탔어요. 네, 네, 내려갈 때만 머리 리가이렇발이면서정 진짜 가고 싶다. 아니 나도 어렸을 때 <웃음> 그게 있잖아. 떨어지면 신장이 여기 있는 그게, 그게 지금은. 그게 좋은데 어렸을 때는 막 어색하고 뭔가 막 당황되는 거야. 당황하는 거야. <웃음> 아, 그래서 처음 탔는데 처음 바이킹을 탔는데 그때 언니랑 제 친언니랑 같이 탔는데 그 느낌을 처음 느껴보니까 막 언니 손 붙잡고 언니 막 심장이 여기 있어요 언니 이미 이러고 울고 있었어. 우리 아, 뭐, <웃음> 언니 진짜 못 타. 나, 나. 나. 나. 나 민속촌에서 바이킹 타본게 처음이었거든. 아 민속. 여성 여섯 살 때. 나 진짜 많 막... 애기바이킹 말 와. 애기바이킹 애기바이킹 배고달라고 나는 면 소리질렀어 진짜 나 아, 어딘지 어? 모르겠는데 나... 나... 진짜 애기바이킹 탔는데 <웃음> 작은 바이킹말고 정말 트럭에 있는 이거 할수 <웃음> 있는 아 시작이... 나 시작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나 그러야 어렸을 때 진짜 봐. 정말 형만한 애기들만 탈수 있는 난 음. 그것도 못 탔었는데 지금은 좀 음. 외롭지 저는 놀이기구 노릭이고... <웃음> 언니보다 근데 나는 맞아. 롤러코스터 재밌어 하거 나는 재밌어서 솔직히 나그 시인크 엄청 막 그런 거는 못 타봤는데 다른 것들몇개 타봐서 이제 좀 타는데 근데 나는 탈때 약간 앉아 거의 누워서 타긴 하는데 누워서 탄다고? 근데 바이킹도 탈수 있거든? 근데 타서 아픈. 못봐아 아, 거의 어, 이렇게 이러면아뭐 어, 근데... 나도, 나도 약간 그렇지 못버티이 뭐, 밀면서 아, don't know h o 고 t 리 be visible. I don't know how to be v i s i 이 l e I don't know how to be 분위기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n o w how to be visible. I d o 에 t know h o 들어가서 아니 여러 i 입 l e I don't 소중한 하루를 제가 나오라 했는데 안 나왔어요. 집바 근데 저는 쉬어야 되거든요. 맞아. 공유하는 제 비는 게 약간 해소였어요. 응. 저한테 쉬는 거는 이제 가서. 아, 오늘 10시까지 해서 10시까지 놀자. 요. 진짜 12시간 내내 놀다가 나도 그거는 진짜 좋았는데. 맞죠. 그래서. 저는 어떤 가면은 쉬는 됐다. 됐다. 그때 나가면 약간 재미는 초 야, 그래도 최다그랑 논적이 있어 언제? 논적이 있어 언제? 유나랑거 어? 같이 언제? 언제? 이사람들 <웃음> 나만 기억하는 거야 나, 나, 나 기억나 그래 난 내가 안 갔는데도 기억이 나 너네가 놀러 갔던 거기억 <웃음> 어디, 어디 놀러 갔는 거 그냥 되게 아웃 그래 내가 못 간다 해가지고 되게... 왜, 나는 기억이 안나 나만 기억나 너도 어른 야 첨첨 많이 <웃음> 있었어 어어남았을때돼 <목소리가> 있어. 아 힘들어서 진짜 지고나랑만안놀아던 아, 거야 지금 그런가? 나랑도 안놀아 그거는 일정으로 간거이랑 주말만 놀아 맞아. 주말만 혼자 주말 팸이 있어. 도와자 주말만 팸이 있어. 나는 유진이랑 나 놀아본 적있나 언니랑 나랑? 어. 공사를 좀 끝나. 아다 같이 연습실에 음. 놀았을 음. 때. 진짜 진짜. 진... 아, 맞아, 지순이랑 아 리현이랑 진짜 많이 놀았어. 우리 막 하루 날 잡고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 조금 조금씩 그러니까, 이렇게. 먹었어. 맞아. <웃음> 이네 명을 뭐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가끔씩은 있었어도 내가 진짜 응. 많이 놀았는데 응. 놀러 다녔는데. 언니는꼭그딱 있었어. 맞아. 근데 나도 많이는 안 놀았어. 맞아. 맞아. <웃음> <웃음> 왜냐면 쉬는 <쉬운> 날이 하루여서 <웃음> 고민됐어 매주. 어, 이틀이면은 하루 신나게 하고 또 잠만 자고 또 고민해. 아, 번에도 거절했는데. <웃음> 그리고 <웃음> 아 그거 아, 아, 어요 <웃음> 여러분. 이제 네. 체령 언니랑 저랑 같이 여습생 때는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같은 음. 방향이면 항상 주말 에 탔어 지하철. 음. 언니는 버스. 내가 후반부에 버스 탔는데. 에 버스를 타 탔지만 초반 때는 원래 유난한지 아, 지하철 탄. 그래. 또 언니한테 맨날 주말에 연락하면 언니가 엄청 고민을 해 진짜 통화를 자꾸 이렇게 어 근데 나 오늘 <웃음> 고민아니고 고민 그핑 변명을 해가지고 <웃음> 공부하시느라 수입교과 유튜 그럼 모의고사 응.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게 있는데 음료를 말이야? 응. 말이야? 응. 우리가 <웃음> 이름을 짓는 거야 어이없어 <웃음> 하시죠 <웃음> 어, <진짜>. 어, <웃음> 아 그래요 아, 아 약간 약간 나, 나나 이런 기분이 많아 이 이거에 음료를 드리는 게 이런 기분이 아니라 아니 근데 사실 내가 왜 얘기하는 님은 내 생각하는 게 있어서 어? 아 얘기하고 싶어서 맞춰봐 맞춰봐 <웃음> 어. 유나 너의 이름이 들어갈 것 같아 그래? 어. 틀렸어 어, 그렇구나. <웃음> 음, <맞춰야> 아니, <웃음> 아니, 아 그렇구나 맞춰봐 맞춰아 해? 아니 우리 거 중에 아니, 괜찮은 거 있으면 맞았어 이러고 쓰 <웃음> 말할게 응. 있게게 맛있게 맛있게 이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 맛있게 맛있게 맛스게 맛있게 맛있게 맛하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 어. 당연하지. 아얘 <웃음> 쉐이크 만들어 주는 거 와 카카오도 따오기로 했어요 아 진짜요? 나 진짜 역시 지금 정성이다 팬들이 하라네 <웃음> 카카오네 <웃음> 여러분 아시죠? <웃음> 제가 나중에 카카오도 따오고 해서 그 초콜릿 공장에서 제가 만들어서 드릴게요 파스스초콜릿누나 언제 볼지 <웃음> 기약해야 되는거야 <웃음> 다들 <웃음> 좀 건강하게 잘 어, 하고 있어요 <웃음> 진짜 맛있더라고요 수, 수. 맛있어. 여름엔 역시 수박이지 수박이랑 진짜 맛있는 대학생분들은 다음주에 학교가 시작됩니다 부연은 그게 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장학이었는데 개강이랑 그게 다르니까요 아. 고등학교 중학교 중학교랑 음. 친구들은 지금 방금 쉬는 것 같던데 이제 막 쉬던데 <웃음> 진짜 음. 재밌는데 나야 기억나? 너랑 나랑 꽃밭에서 놀다가 꽃밭. <웃음> 그 근데 설명을... 그니까 약간 <웃음> 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야 응. 뭔지 그 이거도 되고 꽃이어도 되고 많이 언니 자신이 어도 되고 하는 응. 거나 응. 생각을 해 그리고 이제 하나씩 물어보 어. 그러면은 오? OX로 만들자 물건이야? 음. 음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숫자야? 오케이. 어. 괜찮죠? 그리고 사랑은 진짜 맞아. 어렵겠다 너무... 아니야, 큰 방법 은 그리고 팬분들 이렇게 4명 질문 받고 팬분들 중에 예, 질문 하나 받을게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좋다. 아, 괜찮죠? 맞아 맞아. 자 응. 그러면 사물 아니에요. 사물야 시작. 아니요. 음식이야? 네. <웃음> <웃음> 나는 알지. 음료야? 언니 안물었아 아, 미안해 <웃음> 이거 없는 걸로 먼저 해. 아니 이거면 <웃음> 음료야? p 스 s s 아, <왜> 맞아? 맞아. <웃음> <다> 근데, <웃음> 근데,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 죄송해요. 아 와, <웃음> <그거> 진짜 끝카오야겠다나가 <웃음> 진짜 생각보다 우리 우리 예지가 빠보자 예지가 그래, 언니가 생각해. 언니 바꾸면 안돼. 진짜 아무거나 생각 안돼. 어. 진짜 진짜. 이번에 팬분들도 여러분 질문해 주세요. 하나씩 읽어요. 나 이런 거 물어보면 되게 많은 것들이 스쳐지나 자 하나 둘셋 정했어요? 정했어요 정어요 너무 좋다 동물이야? 아니요 음식이야? 아니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질문 나오면 그거를 좋아요 네 뭐해 <웃음> 어서 얘기해봐 오사람이야? 맞아요 예지 예지니 어. 요정이야? <웃음> 이건 뭐야? <웃음> 맞아요 <웃음> <웃음> 어, 했어 다, 나왔던 질문이 사람이야? 보통의 얘야도있어는 응. 사람이니까 그럼 그냥 내 생각대로 할게 언니야? 아 뭐야 제가 를 아, 근데, <웃음> <정말, 웃음> 근데 정말, <웃음> 근데 정말. 정말. 아니 그쵸? 아니야 근데 아,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저 진짜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아 뭐야 근데 정말 이게 알아맞지게 해서 사실 쉬운 게 음식일 수 밖에 없고 나는 뭔가 예제, 예제에 관한 걸거라 생각했거든 그래? 걸렸어 자기의 딱 그걸 우리 딱 알지 서로 뭔쓴 생각을 하고 <웃음> 있는지 <뭔쓴> 생각을 <웃음> <웃음> 진짜예요. 너 혼자 저는 트윈룩을 연출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줘 우리 전... <웃음> 아, 아, 아. 떨어지라고 아아 <웃음> 아 어, 어 <웃음> 잠깐만 귀걸이에 니머 네 거야. 이거 나왔어 이게 나요요잠시 아, 아, 아, 아 티안 아니, 주름 그대로 있어 아 그대로 아, 왜저렇 <매주> <웃음> 귀걸이가 머리 귀걸이가 소리는 귀가 안 진짜 어진리좀아 <웃음> 진짜, 진짜 너무.. 어지않아잘 어울리지 않고 아니야 이거.. 깃발 <웃음> <돼야> <웃음> <웃음> 확대해봐요. 안돼요. 확대. 근데 확대 안 되나요? <돼요? 학대, 웃음> 아, 저 아, 비행기 학대. 확대기는 너무 확대 그거. 확대기는 끝나고 확대. 끝나고 확대. 우리 가까이서 해도 돼요? 이거 이게 귀걸이가 왕관인데요. 류진 언니가 우리 다섯 명다 하나씩 하라고 선물해줬어요. 너무 예쁘죠? 상피하다 기부해주는 거 방금도 저희 달라달라 달라. 맞아 엔딩포즈잖아요 맞아 왜냐면 우리는 다 퀸이니까 퀸퀸 내꺼 올라왔어 오이 여기 있어 <웃음> 아니 뭐. 언니 이게 있어 아아 아, 맞아 막 우리 채령이랑 제가 인스타그램에 그 포카리 그, 그 음료 박스에서 이렇게 찍은 거 음. 이렇게 연습생 아 사진을 올렸었는데 그때 이제 트위스 선배님들이 광고 하시면서 진짜 많이 왔어요 <웃음> 많이, 많이 왔어요 <웃음> 진짜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키가 좀쌓여있어요 진짜 그래서, 다 같이 그래서, 안무 연습하고서는 맞아. 뛰어 올라가서 한 명씩 왔시길 바랬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네. 먹어가면서 이제 의자 모양만 이어가기서 <웃음> 그 <영화에서 웃음> 찍었습니다 재밌는 TMI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그 우리 저번처럼 TMI 하나씩만 그래 근데 재밌어야돼 재미없으면 되나 <웃음> 이렇게 될까? 돌아갈게요 잠깐만 어, 어, TMI? 응. TMI 생각 중 <웃음> 생각도 많아졌다 <로딩 웃음> 굉장이많아졌다 <웃음> <생각이 많았다. 웃음> 진짜 나만 <웃음> 여기대로 <많아요. 웃음> TMI니까 TMI TMI요? 어려워 그니까 아 TMI 잠말 생각할 시간을 아, 좀 근데 아 재밌는 거 아닌데. 그냥 진짜 내 TMI. 응. 아, 그래, 그래. 저는 좋아해 주실 거 저는 잘때 만세를 하고 자요. 아, 맞아. 저잘때 만세. 언니 만세. 근데 원세. 뭔가 입척 피는 건 아닌데. 약간 이렇게. 무조건 팔을 올리고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이러고 있어. 아. <웃음> <웃음> 아무도 안 했어. <웃음> <웃음> 네, 왜 이래, 이 언니. 난 알고 있었어 나도 알고 있었어 <웃음> 너 얘기해 줬어 그럼 잘 자고 봐. 맞아 근데 진짜 근데 제가 어떻지 않게 저녁에 이렇게 차를 타고 잘타도 아침에 이러고 있었어 음. 제가 비, 유나 비신이 오니 이러지 말아 머리 어. 위에서 팔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질질질질질질 <웃음> <비신 되게 웃음> 착하다 <웃음> 여기 팔 이렇게 팔 잡고 있는 거같 <웃음> 맞아 <웃음> 제가 윤아 체마에 알려드릴까요? 유나는 잘때 <웃음> 자 진짜 삼대를 진짜 많이. <웃음> 아, 저기는 기억해도 오늘 얘기해. 제가 아랫집 윤나가 위층인데 쟤 윤나가 저오 일찍 잠들 때가 많은데 그나 진짜 몰라. 윤나는 <웃음> 무슨 꿈을 꾸는지 나는 항상 생소해 알고 있어. 그게 <웃음> 어떻게 그래 사람이? 나 <웃음> 내가 어. 떻게 그래. 근데 진짜 혼자서 너도 근데 밤에 진짜 많이 웃는 게 진짜로 그 윤나 평소 그냥 말투 같아. 막 갑자기 바다가 막어이러면서 <웃음> 얼마나 귀찮 <진짜로? 어렸을까? 웃음> 근데 진짜 <웃음> 막 저번에 너가 엄마 저기 카페 가자 막 진짜로 <그래서, 웃음> 너도 그거 귀신이야 <웃음> 진짜 생화 <웃음> <진짜 웃음> 귀신이 너한테 해서 이럴 수가 그래기일어서일어났어요서아한나너일어서서일어나저일어생서나서 일어나서 일어나 무슨 소리야 나 똑바로 나고 있었는데 언니나서가어나서나서일어나어나서일어나가 일어나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나세일어 TMI 얘나할거어어나서일어서어나서일어서 일어나서 일어기서일 준이가 아침에 있나면 혼잣말 그렇게 해요. 진짜. 나 혼잣말. 내가 원래 혼잣말 많이 해요. 진짜 아무도 안 해. 아, 졸리다. 이러고 막화장실 사랑이가 어디서 째? 그래서 막아니라지 진짜. 어디? 부엌에서 째. 나 부엌에서 맞아. 아니, 이거 왜안 담아? 아, 실준이 신준이 이거 뭐야? 아, 신준야나 요즘에 없어, 언니. 이렇게 뭐라고 할 거야? 뭐 청소기 치워 청소 돌려야겠다 근데 나 너무 신기한게 진짜 혼잣말이야 진짜 왜냐면 <웃음> 진짜 혼잣말이야 아, 아 청소기 돌려야겠다 이게 회원님께서 연을 해줄 수 없어 대답을 해. 해. 아 졸리다 이러면 세리아 졸린데 왜가 무슨 대답을 <웃음> 해야, 아, 해야 되는 건가 아, 정말 졸린다 맞아 혼잣말 많이 하다가 안아서 뭐라고 아아니야 아니요 맞아 아니야아니 뭔가 받아줄 수 없는 혼잣말이야. 전 <웃음> 지금 누구랑 <누구라는> 말하는 거야? <웃음> <웃음> 그리진이도 <웃음> 요즘에 잠보대를 해. <웃음> 근데 너처럼 <웃음> 그 길게 하지 않잖아. 류진이 요즘 따라 옛날만큼 잠을 잘 <웃음> 아침에 <진짜> 요즘 못 일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맨날 깨우러가 그러면 정말 떡불어 딱 잠시 딱. 맞아. 너무 너지을 내가 나 이렇게 보면서. 저번에 너무 피곤했나 봐. 조금만 있다. 이거 막 팬분들한테 사이버는 거. 조금만. 아, <목소리로> <이 decomp crackers> <목소리로> <목소리로> 전에는 이제 한예고로 편입이 된 다음에 제가 진짜 부지런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식욕도 엄청 많고 그래서 한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웃음> 저기 앞에 24시간 분식집 이 있어서 <웃음> 음 거기 가가지고 이제 대로 맞아 한 개를 먹고 막 가고 그랬어요. 혼자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오, 이제 지수 언니도 이제 그때는 고3이었으니까 서, 저는 성울대가 살리는거 같고 때 이제 지수 언니가 허프를 그 나도 같이 와자 했을 때한 다섯 번 중에 한번 정도 같이 갔어요. <웃음> <웃음> <웃음> 나머지는 먼저 가, <웃음> 먼저 가. <웃음> 잠을 <웃음> 못 이기는 약간 그런. 아 맞아. 아 나... <웃음> 큰일 날 뻔했다. <웃음> 나그 법도 있었거든. 어? 잘때 만세하고 잔다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또 인형을 안고 자. 만세한대 인형이... 그런... <웃음> <웃음> 여기 염쳐있어 사실 미안. 나는 만세를 본 적은 없어 아 진짜? 뭔가 항상... 근데 약간 만세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잖아 어, 이러지 않았나 보다 근데 원래 일어난 이렇게 일어난 하면 잠이 잘아 일어날 때 이렇게 들이다가 음. 내가 이제 학교 나갈 때쯤에는 언니 그냥 잘 있는데 인형은 항상 안보고 있어 아이 뭐야 그 인형인가봐요 <웃음> 언니가 일어날 때쯤에 이렇게 <웃음> 그렇게, <웃음> <웃음> 그렇게 <웃음> 하는 거 같아 왜냐면 팔이 재려, 매나 아침만. <웃음> 팔이 약간 재려. 인형 더안 돼. <웃음> 어떤 인형이에요? 완전 작은 검돌 인형인데 제가 다섯 살 때부터 애지중지했는데 코가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울었다네요 맞아요. 그래서 똑같이 생기는 하나 더 있죠? 맞아요. 똑같이 생긴 큰 형이 있어요. 그두 명을 이렇게 침대에다 두고 맨날 자요. 근데 진짜 완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아직 조금 이거 제가 처음으로 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불러줘 한 소절 가사는 몰라요 Eternal Sunshine 이라고 되게 좋아해요 연습생 때 카카오 선물 노래였었는데 엄청 예전에 오늘 내 생일이야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려요. <목소리> 여러분, 이치 데뷔일은? 이 2, 1 2해좀 이집에 비해 좀 이집에 이에이 계속 봐야겠다 봐야겠다 맞아 봐야 많이 얘기 진짜 그렇게 기대하고 봤는데도 너무 재밌었어? 재밌게 봤어요 사실 아, 저는 너무 막 유명하다고 해서 유명하다고 유명한 뭐래? 나 이상한 말해 재밌다고 해가지고 다들 볼까 했는데 제가 약간 그런 조금 뭔가 심오하고 다크한 영화 보고 나면 뭔가 꿉꿉해가지고 잘못 봐서 저는 봤어요. 그런 영화 되게 좋아하고 나도 좋아해 그래서 되게 감독님 영화. 영화 진짜 좋아. 었어 저는 아직 못봤지만 지금 그치? 엑스맨이 나왔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엑스맨 정말 좋아하고 엑스맨이 봤어요. 나왔어 응. 저번에 마지막에 나왔어 그때는 올버린이었잖아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언니랑 그걸 봤거든요 뭐? 우리 뭐 봤지? 와 진짜 집에서 본가 뭐 아. 우리 뭐였지? 아, 제가, 제가, 아 저, 제가 약간 엑스맨 아 미션 인피스, 박스, 아 어벤져스 아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제가 미션 인피스 진짜 재밌다니까 근데 유나가 아나 재미없어거든 이러면서 봤는데 유나도본 거였어요 제가, 제가 봤던 영화였어 근데 진짜 진짜 재밌어그 뭐야 그 주인공 분이 막그 산빛? 어야이 어. 그, 얘기했나? 음. <웃음> 아, 진짜 저희 빌딩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서딱집 와가지고 영화 한편 잘하는데 영화 한편 뜯으면 그렇게 진짜, 진짜 여러분 그러면 그것도 좋아할거야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인데 저는 말도 안되는 좋아해요 메이즈러너 진짜 좋아하고 약간 한국 게임 진짜 판타워. 완전 판타지 이런 한국 게임은 너무 장인했어요 근데 너무 약간 나 스릴 넘치고 이런 거좋아해 근데 무서운 건 오빠만은 별로 막 근데서 그 장갑이 응. 그거 그막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어, 근데, 근데 하나가 있어. 어, 하나가 그게 나가는 거예요. 지지직거려서 한 팔만 이렇게 있어서. 근데 또막 그거 가지고 또 올라가세요. 그, 그 쪼긴탄 맛을 보는 거 진짜 좋겠었어요. 진짜, 진짜. 시간이 없어 오늘 하루 진짜 바쁘게 지나간 것 같아요. 저희 <웃음> <웃음> 여러분께 또 좋은 모습 보여 드리려고 진짜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웃음> 여러분. <웃음> 내일 네, 네, 시작. 매일 땀 흘리고 있어. 아 힘들어. 저 <웃음> 정말 <웃음> 아, 힘들다. 아, 진짜로 <웃음> 열심히 준비해요. 근데 이거 정말 정말 열심히 예, 준비하고 정말 기다리신 만큼 저희 막, 어,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 저희도 빨리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너무 기대됩니까 저희 나오기 전까지 저랑 네. 유나 머리 색깔은 검은색일 거예요 지금. <웃음> <웃음> 이거 <웃음> 어, 비밀. 무슨 색깔이죠 근데 <웃음>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당일날 이렇게 뭐 보여드릴지는. 서프라지기 때문에 다들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것 것 같아요. 기지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스포할 게 하나 있는데. 안돼! 아니야. 완전 완전 신나죠? 우리 스포할 게 있는데요. 저희 안무 짱 멋있거든요. <웃음> <저희>. 진짜 멋있거든요. <웃음> 여러분 기대 <웃음> 많이 해주세요. 있지 멋지게 다나다처럼 보여드리고 <웃음> 싶어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대이하셨제니다 네, 댓글에서 벌써 흑발만 다섯 명인데 무슨 말이야. <웃음> <웃음> 어, 여러분 맞아. 너무 착각했네. 오늘 댓글 너무 센스 있으시다죠? 그러면은 이만. 안녕하가가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 깔아보았어요 근데 잘안 들리셔서 모르실 것도 래서 한번 그 성곡한 노래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밤과 오늘 하루를 저희 성곡으로 마무리하시라고 소개드려볼게요 그럼 저부터 빨리. 네, 네, 네. 네. 저는 우선 샤운 멤더스 선배님의 t m t Words 랑더 스미스 정말 80년대 그 분들인데 어슬리 노래랑 레니 분의 Through These Tears라는 노래를 선곡을 했습니다. <목소리> 저는 아리아나 그 a Grande, b r i e 이랑 그리고 모든 날 모든 순간 폴키 u l Kim 분인 거랑 그리고 Stay a c o u 버전. 음, 쿠스 o u s t i 버전. 다음은 a c o u 버전이죠. 저는 이소라 선배님 <웃음> 트랙 9 아까 나왔었는데 들으셨. 연수생 때부터 좋아했던 노래인 <웃음> 친구들아 <웃음> 고마웠고 <웃음> 이탈로 노래. <웃음> 또, <웃음> 선샤인이랑 러브호세 어, EP라는 좀 올드하면서도 그런 밤에 들기 좋은 노래를 선택했으니까 음. 여러분도 들으시고 감성감성하신밤 되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이 노래는 <웃음> 유난을 이거 먼저 소개시켜드려요. <웃음> 저는 지금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또 이렇게 잔잔하게 제 마음을 울리고 우어아빠께 진짜 좋아이사람이사람이제람은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웃음>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 사람은 이사람 사람은 이사이사사람 그리고 사도정아 선배님의 고향이 고향이예요 어, 저는 일단 Sam Smith Dancing 아, yes. with a Stranger 그거랑요 Lady Gaga, Bradley Cooper의 s h a l o w 노래랑 수지 선배님의 Ring My b 아, 좋아해요 <목소리> 여러분의 밤에 저희가 <목소리> 추천한 노래 들으시면서 자고 좀 주무세요. 끝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수고하세요. 오늘 이렇게 볼수있어서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맞아,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고. 저희도 막 힐링됐어요. 이지 꿈꾸세요. 안녕. 나이 나이 나이.